맛있어요, 진짜. 아니, 이거 딸기 먹고 싶어요. 이거 용미한 딸기. 딸기 파움 여기 있어. 이제묘 시에요? 딸기. 딸기 파움 있어요. 사람 한 개도 없어요. 맞아. 맑고. 오케이. 오케이. 안녕하세요. 호식어 딸기 있어요? 딸기. 딸기 파이좀더 지나가요. 터진 떡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계속 왼쪽. 아, 쭉 가다가? 네. 딸기 그린 나와. 딸기 그린, 그린 나오면 왼쪽. 음. 그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바이브리. 네, 네. 이 어디에 있어요 어? 딸기+ 딸기요 딸기+ 딸기+ 어, 나이키? 딸기. 아, 딸기? 네. 딸기+ 딸기+ 딸기+ 딸기+ 딸기+ 딸기+ 딸기+ 딸기+ 딸기+ 딸기+ 딸기+ 딸기+ 딸기+ 딸기+ 딸기+ 딸기+ 이기 딸기+ 이기 딸기+ 딸기+ 딸기+ 딸기+ 딸기+ 딸기+ 딸기+ 딸기+ 딸기+ 딸기+ 딸기+ 딸기+ 딸기+ 딸기+ 딸기+ 딸기+ 딸기+ 딸기+ 딸기+ 딸기+ 딸기+ 딸기+ 딸기+ 딸기+ 딸 딸기+ 딸기+ 딸기+ 딸 아 여기 사람있어 아네 딸기 아, 진짜, 아, 아 우리 만났어요 맞아요 네네 아, 아, 아, 네, 딸기 씨아 찌찌네 기 체험? 체험? 체험? 체기 따라왔죠? 네네 딸기 네, 따라와죠 네, 네. 이제또 있어요 맞아요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혼자 왔어요? 혼자? 네, 혼자 왔어 여기서부터 여기 3시간 하나 둘셋 3시간 3 시간 걸어요. 아이고, 요 <웃음> 어, 딸기. 아, 여기. 응. 아, 이렇게 이렇게. 치치 너? 네. 어, 감사합니다. 네. 와, 오케이. 아, 도착했어. 음, 딸기 냄새 있어요. 아침부터 딸기.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끝났지. 아, 왜 이렇게 밤 늦게 오셨어요? 여기 네. 좀 있으니까 한강만 딸래요? 한강 나 안에? 아 한강. 오. 네 진짜요? 네 진짜요? 어, 감사합니다. 그것 때문에 네 시간을 왔네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동해요. 감사합니다. 이 딸기 좋아 <웃음> 해보세요 와 네? Is it raining? 이게 이제 있어요? 저녁에는 아. 이렇게 따뜻하게 하는 게장치랑는거예네와아안네 아, 장치. 네. 아. 네. 아, 안에 가요 네. 딸기를 네. 잡고 꺾어 네. 해봐봐 잡고? 어. 잡고 꺾어. 꺾어, 오, 붉게다, 아, 오, 붉겠다는 거야. 맞다, 자기, 어. 처음 딱기 핸드색, 어, 좋아요 내가 주어줄게, 자기가 딸래? 아네, 네. 꺾어, 네, 네, 꺾어, 오케이, 잘하네. 네. 요것도이거네 요거. 꺾어, 꺾어, 아, 아, 잘하네. 꺼. 꺼. <웃음> 네. 아주 잘해? 네. 꺾어, 어. 네. 아, 맞습니다. 여기 도 있다. 네, 네, 여기. 꺾어, 오, 치. 추워추워 네. 내가, 내가. 하고 빵도 줄게. 아 빵을 줄게. 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오. 짠. 와, 멋있다. 예, yeah, so kind. 너무 너무, 너무 마음이보여요 사장님. 와, 딱기 너무 맛있다 아, 와, 사장님. 왜못으니까 어, 네. 너무 달라서? 먹으라고. 와. 빵 있어요. <laughs> oh, my oh, my oh. <laughs> fresh turkey, fresh turkey champ,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아담이 마 너무 예뻐. 어디에 봤수 있어요? 선셋선셋 아, 선셋볼수 있다고? 썬이 네. 내려가는 거? 네. 이거 맞다. 아니, 썬셋 아니야. 아거 네. 네. 아니야. 아니거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기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지요아니알아줘 알려줘? 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아니요. 아아니아니아니아니아아 나중에 어. 자기 애프터 여기 컴하면 네. 선셋 위치가 어 플레이스가 여기서 쭉 건너가면 음. 선셋, 선 오픈, 선 업, 다운 다볼수 있어. 어, 여기요? 여기 여기서 아, 여기 여기에서 500미터 워킹, 음. 워킹, 워킹, 워킹, g 하면 리버, 리버, 리버, 리버, 음. 선셋, 선 다운, 선업다볼수 있어. 아 여기요? 여기야. 아. 알았어요. 그건 알았어? 네. 이제 그뭐 전철 타는데 알려줘. 전철. 전철. 네. 전 전철. 전철 위치는. 네. 어, 여기 지금. 아. 기 불빛 보이지? 저기. 저기. 아. 어. Go straight. 아. Turn right, 아. 라이트 쭉 가면. 네. 저 끝에서 left 네. 네. 면 아. 저기 불빛 있는 데가. 아. 랑스 스테이션. 오케이. 어. <웃음> 이거 찌찌 저, 저, 저, l e like. f 직진 왼쪽, 직진 오쪽 직진. 다음에 왼쪽, 왼쪽. 아, 왼쪽, 네. 오케이. 네, 감사해요. 네, 감사해요. 또 놀러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또 가요. 감사합니다. 와, 사장님 너무 재밌어요.